안녕하세요. 페만두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앞에 영상 보고 오셨으면 대충 알겠죠. 13세대 어떤 쿨러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오늘 성조가 알려주겠구나. 네. 오늘의 주제 그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게임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낮은 등급의 쿨러 써도 안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과연 그러면은 게임밖에 안할 때 낮은 등급의 쿨러 써도 되느냐? 어, 13세대는 어느정도 쿨러를 쓰셔야 내가 사용하는 용대에 적합한지 그런 영상입니다. 아, 한번 쭉 보시면 은대부분 유저가 공감할만하고 충분히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될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줄 한번 볼게요 첫번째 줄은 일반 게이밍시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자 사이버펑크 2077은 가장 높게 cpu를 사용하는 게임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cpu를 활용하는 고사양 게임입니다 요걸로 3080 집어넣고 돌린겁니다 순행을 썼을때는 뭐 다들 온도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상급 공내 썼을 때도 문제 없고, 심지어 팔라딘 썼을 때도, 13990도 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거예요 아, 송조님, 봐요. 게임밖에 안 하니까, 온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냥 써도 되대요. 클럭 떨어지는 한도도 없고, 여기서 제일 온도 높은 노맞가 90도인데, 이건 또, 맥시멈 90도니까, 평소에 쓸 때는 80 몇도. 어, 그냥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텐데, 아이, 천만의 말씀. 아,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게임만 한다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게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 다운로드 설치, 아니면 게임 패치, 어, 게임 플레이 중에 백그라운드에, 그러니까 뒤에 빠져있는 안 보이는 부분에 백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윈도 우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요. 진짜 게임밖에 안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니, 게임 하면서 뭐딴 거를, 어, 추가 게임을 띄워놓거나, 아니면 게임 하면서 뭐 내가 옆에 디스코드를 키거나, 뭐 이러,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게임밖에 안 하는데, 백그라운드에 뭔가, 돌아가게 되어있다고요 특히 윈도우 패치는요 막을 방법도 딱히 없고요 그럼 다운로드를 하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 스팀을 한다 했을 때는 스팀 자동 업데이트가 돼있죠 어, 다른 게임 패치를 하면서 게임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설정상에서 끊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이라면 은첫 번째 줄이 아니라 이두 번째 줄이 돼요 일단 준비된 영상 짧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생략하고 안 보여준 순수 게임만 돌렸을 때 어, 상황입니다 자 이건데요 이건 뭐8 0만 밖에 안쓰고 어, 노트서는좀더90 얼마 쓸것 같고 그리고 CPU가 40%에서 30% 이거는 어떤 환경이냐면요 우리가 벤치할 때 쓰는 환경이에요 모든 패치와 설치를 딴 데서 다 해왔고 그리고 업데이트나 아니 백싱 같은 거다 막아놓고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겁니다. 최대한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일반 가상 환경에는 이렇게 못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니, 무조건 이 경우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게임 패치 도중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윈도우 패치 도중에 게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보면은 전력 소비량이 한 20W 정도였고, 온도 한 10도 올랐고, 로드율이 60% 70%가 왔다 다 CPU 사용률이 확실히 올라간다는 데요 자, 그래서 제가 표를 정리하는 거 보면요. 어, 13900K, 13700K, 13600K 할 필요 없이, 보시다시피 전력 소비량이 한 40에서 30 정도 증가한 걸볼수 있고요. 온도도 72에서 81, 70에서 77, 53에서 63 정도로 10도 정도 더 추가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구매하신다면은, 이구간은 생각하고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딴 데서 다 패치하고 들고 오는 게 아니니까요 맞죠? 이구간 생각하고 사, 산다고 쳤을 때는 일단 순행은 게임할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이게 또 크라켄 X 3 7 최상급 순행이기 때문에 2열 순행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저렴한 뭐 DX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싼거막 쓰면은 이거보다는 성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게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면 어쨌든 3열 순행을 쓴다 그랬을 때는 13900, 13700, 13600다 게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옆에 까 볼게요 그럼 상급 공랭은요? 어 상급 공랭은 문제가 돼 보이는 거는 13900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최대 온도가 80도, 70도니까 문제가 될게 없어요 근데 얘는 95도니까 문제가 될수 있죠 100도부터 성능이 떨어집니다 어 기본 설정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보드 설정을 바꿔서 115도까지 올릴 수 있긴 있지만 겠 대부분 그냥 예, 95도 까지 입니다. 어, 아, 95도, 참 100도 까지 입니다. 그럼 95도면 5도 밖에 여유가 없죠. 송전님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아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해당 테스트는 오픈 테스트라 그랬죠. 어 공간이 매우 넓은 거실에서 충분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약간의 환기를 유지하면서 제가 케이스 없이 쓴 거예요. 케이스가 있으면 실제로는 한 2도에서 5도 정도 더 올라갑니다 심지어 쿨링 안 좋은 케이스 면한 10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H500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원팬밖에 없는 앞이꽉 막힌 그런 케이스 를 쓴다든지 어,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다소 요 결과값 보다 높은 온도가 보일 수 밖에 없어요 아송준이 송주님 그러면 송준이도 케이스에 넣고 돌리시지 왜 그러셨어요 아, 그거 케이스 안에 넣으면은 여러분 쓰는 케이스가 뭔지 모르니까 좀더 이제 여러분 쓰는 거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쿨링 정말 좋은 케이스시면은 쓰이 오픈 테스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쿨링 좀 조금 괜찮은 막 DLX 1이라든지 보통 뭐 디판 7 아니면 뭐 L 600 이런 것만 써도 요거랑 한 2도 3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변수를 오히려 줄이기 위해서 오픈 테스트를 안 갑니다. 어쨌든 95도 요 값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게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값이다. 그렇죠. 오랫동안 하면 은 주변 공기가 데워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환기를 따로 하지 않는 이상 이 온도가 100도까지 지킬 것이고 슬로틀링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부품에도 100도가 꾸준히 지킨다면 좋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죠. 전자제품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명이 어느 정도 작아가될 겁니다. 치명적이라고할 정도까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 여기부터는 좀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공냉 쓰기에는 그래서 13900K는 게임밖에 하지 않더라도 상급 공냉으로 커버가 안되고 그냥 순행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13700K나 13600K는 상급 공냉 커버됩니다 속전이 상급 공냉의 의미가 뭔가요? 보통 트위타, 트윈타워형 쿨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제품을 얘기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그 방열판이 두개가 있는 애들 있죠 요런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히트파이프 이렇게 연결된 애들 요런 어, 애들은 이제 보통 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밖에 없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식으로 이런 애들은 팬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거 아닌 이상 요 급을 읽기가 어렵어요. 체급 차이 때문에 어렵습니다. 요런 애들은 보통 중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여튼 요런 계통 어세신 3뭐 D15 U12 아니면은 뭐 RC1700 어세신 1 2 0 SE 요런 애들이 다 비슷한 온도가 나옵니다. 온도가 한 5도 안팎으로 비슷한 온도가 나오는데 걔네들 썼을 때 13,900K 빼고는 다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트윈타워 형 썼을 때는요. 자 그리고 팔라딘 타워가 하나밖에 없는 애들 중에서는 거의 최상급으로 좋은 애들 요거 좋은 애들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 뭐 팔라딘 말고 비슷한 애들 많잖아요 RC410 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이쁘다고 많이 쓰는 뭐 120mm 제품들 R, RGB 달린 애들 정말 종류가 많던데 M120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요거좀 낮게 나와요 좀 낮게 나오는데 이등급으로돌렸을 e 때는 일단 1 3 9 0 0은못 버텨요 앞에 영상에도 아마 있었을 테니까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는데, 맥시멈도가 107도까지 올라갑니다. 아, 근데 손님 이 클럭이 안 까지던데요. 이거 제가 설정상 115도까지 클럭이 안 떨어지게 해놓고 보드에서, 아, 그렇게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온도 제한 푸는 방법은, 아수스 보드는 F7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AI 트위기에서 쭉 내려가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전력 관리 쪽이 있거든요. 거기서 메인이에고 맥시멘시피코어 템퍼 여기 115도로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스로틀링이 안보인거고 실제로는 7도나 넘어갔으니까 클럭이 한 5.12 정도까지 떨어졌을겁니다 아 저는 클럭 떨어지고도 그냥 쓸래요 다시한번 얘기했지만 언더가 높으면은 두가지 페널티가 있는데요 일단 아까 수명적인 얘기를 했죠 수명적인 얘기를 했고 성능 떨어지는거 무시한다 쳐도 하나의 페널티가 되어있습니다 전력소비량는 증가합니다 여기. 똑같은 조건에서 돌렸을 때순냉은 160, 170 쓰죠 그 온도가 조금 더 높은 공냉 대장은 170, 180, 190 가까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온도 못 잡는 이 상황에서는 200W까지도 쓰죠 전력 소비량도 꽤나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은어 보드든 CPU든 그 부분에 온도가 올라가면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가 뭐 구리도선으로 되 있겠죠 구리도선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 값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흐를 때 손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웃음> 전기도 꽤나 크게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신행 썼을 때랑 공냉싸구려 썼을 때랑 형광등 한개 정도의 전력 소비랑은 꾸준히 차이 날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확실하게 14,900K를 공냉 하급으로는 못 쓴다, 중급으로는 못 쓴다는 라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13700이나 13600은 생각보다 온도가 착해가지고, 진짜 게임밖에 안하면 쓸수 있겠는데요라고 싶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중국 공략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 제품인 팔라딘을 써서 이 온도 값이 나온 거고, 대부분 쿨러는 이게 아싸스랄 거예요. 팔라딘이 그래도 2 0 0트급의 TD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7을 아싸싸하게 버틴 거지. 그리고 이제 오픈 테스트였기 때문에 이게 오픈 테스트 아니면 버티기 힘들 겁니다. 성년이 그리고 보니까 i7 하고 i5 지금 대장급 썼는 거랑 아니 뭐공랭 상급 썼는 거 아니 공랭 중급 썼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요 트윈 터워랑 싱글 타워랑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팬의 rpm을 크게 올려놓은 제품들은 이게 지금 얘나 얘나 rpm 비슷하죠 그런 애들은 어 자기 tdp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tdp 이하의 제품의 cpu를 쓸 때는 비슷한 온도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리뷰만 하면은 그래요 뭐 i5, i7 아니면은 구형 CPU들 들고 와서 리뷰도 하고 났는데 하는 말이 아, 이건 뭐 대장급이랑 맞먹는 혹은 최상급 공랭쿨러 순냉클레의 인자반 그런 저렴한 공랭쿨러가 나왔더라고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낮은 등급의 TDP를 썼는 애들 어, 낮은 등급의 TDP를 보이는 CPU를 썼기 때문에 그런거고 실제는 여기서 차이나죠 어디서 차이납니까 13,900K 있었을 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버틸 수 있는 얘가 200까지 버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전력 소비량에 가까운 제품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얘 온도 못 잡죠? 못 잡습니다. 117도고 이거는 95도예요. 무려 15도, 12도 차이 나죠. 12도. 그러니까 이 아주 큰빅한 사이즈의 쿨러의 장점을 보려면은 상급 CPU를 써야지 얘가 확실히 온도를 더잘 잡는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낮은 등급 그리고, 전력 소비량이 비교적 낮은, 요 상황에서는 잘못 느끼는 거죠. 이건 밑에서도 확인하여 볼수 있습니다. 13600인데도, 온도 차이를 볼수 있죠. 왜? 13600을 작업 용도로 하니까, 전력 소비량이 증가해서요. 그러니 고작 뭐, 100, 100, 초반 써가지고는, 요, 쿨러의 등급 차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정이 자주 걸리는 거야. 뭐, 리뷰 볼 때마다, 새로운 제품이 늘 좋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냥, 알펜 높은 펜 박으면 은 싱글 타워도 저 i5 같은 거쓸 때는 저 위에 뭐 비싼 애들 막 10만 원짜라고 별차이 없어 보여요 하여튼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게임밖에 안 하더라도 i9은 요결격감만 봐도 어, 순행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i7 같은 경우에는 상급 공렉 쿨러 쓰시면 커버된다 하지만 순행 쿨러를 권장한다고 라 하죠 순행 쿨러 쓰면 뭐 전력소비랑도더 낮고 온도도 확실하게 잘 잡아서 케이스바를 안 타거든 수냉쿨러 박을 수 있는 케이스 3열 충분히 상대해서 배기할 수 있는 케이스는 대부분 거기에 기본 팬 품질이 구리거나 아니면 주변 온도가 좀 높은 상황에서도 온도를 커버 쳐줄 수 있을 까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i5쯤 되면은 여러분 수냉 굳이 갈 필요 없다 게임밖에 안 하면은 뭐 공랭 상급 쓰거나 공랭 중급 써도 아싸이뭐 버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다만 작업한다 그러면은 공랭 상급을 무조건 써야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권장클로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렌더링이나 인코딩 그러니까 영상편집, 뭐 작곡이라든지 3D 모델링 뭐그 파일 변환 이런 거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보셔야 된다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i9은 100도를 찍어요 3년 수능에서 1 0 0도 찍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데 뭐들어하겠어 3년 수능 최상급이 그나마 언더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인데, 가능하면 언더볼팅을 하서 쓰거나, 못한다 치면은 어쩔 수 없이 최상급 그, 일체형 수냉 3열로 가시는 권장드리는 제품이에요. 만삼천천, 900원. 어쩔 수 없어요. 좋은 보드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좋은 보드 쓰면은 기본 전압이 내려갑니다. 전력 소비는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케이스 쿨링이 좀 좋고, 3년 수냉 진짜 최상급 쓰면은 아마 100도까지 안 찍힐 거예요. 90도 초중반 나옵니다. 니가 어떻게 알아? 조립을 해봤으니까요 <웃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제 작업을 원활하게 할수 있을 거고요 13700K도 수냉을 써야 되겠죠 94도니까 1 3 6 0 0은수냉을 굳이 안 써도 돼요 공냉 대장급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 자금용대로 쓴다 그러면 1 3 7 0 0이나1 3 9 0 0이나공냉으로 커버 안됩니다 이 예, 107도라고 적혀있으니까 실제로는 스로틀링 온도입니다 성능이 저하되는 온도고요 어좀 불안한 온도요 여기는 115도니까 너무 심하게 언도가 올라갔죠 이게 지금 극한까지 그 올라간 거거든요 제가 설정해 놓은 값 얘는 클럭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10% 정도 이상 성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900은 작업한다고 하면 삼각공랭 아예 보지도 말아야 되고 13700도 안 쓰기 좋습니다 당연히 학급 공랭은 커버가 안되겠죠 작업한다 치면 은셋다 가니라 13900, 13700까지는 3년 수능을 써야 되고, 13600만 공랭이 가능하다. 정도 보면 될까요? 마지막은 이제 프라임 돌린 건데, 이거는 아예 영상도 뭐, 여러번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어, 저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들 벤치 툴을 돌릴 때 기준입니다. 벤치 툴. 그러니까 오버클라하고 오버를 확인할 때 기준. 그러니까 평소에 볼 일이 없어요. 아니면은, 뭐, 특정 여러분이 쓰지 않는, 연구에 쓰는 프로그램이 a b 스1 2 완전히 다 갈구면서 돌릴 때. 고를 때나 이 정도 온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볼 필요 없는 거고. 이럴 때는 이 정도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서멀 그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최상급 서멀 그리스와 뭐 1, 2도 밖에 차안 나는 상급 서멀 그리스를 이용해서 이 순행을 돌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개 쿨러는 기본 포함 서멀로 썼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크라켄나 있잖아요 써머리 기본적으로 동봉이 안돼있습니다 일회용으로 발려있고 어, 물건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얘는 똑같은 써머로 닦아서 어, 지우고 하나하나 테스트 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기본 써머를 이용해서 테스트 했다 보면 됩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직접 샀을 때그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했다 생각하면 돼요 오픈 테스트 했는게 좀 아쉽겠지만 어, 케이스는 어떤거 사실지 모르니까 어쩔수 없이 그렇게 테스트 했다 보시면 될거예요 실내 온도는 25.5도 26도 사이 정도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나마 여기에서는 온도가 좀 낮아져서 제가 24도 쯤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래도 얘는 답이 없는 게 보이죠 성전님 결론은 뭔데? 요 결론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웃음> 여러분 작업을 한다 작업을 하면은 13900, 13700 수냉 가시고요 그것도 3년 수냉 괜찮은 거 써야 돼요 13600K는 그냥 중급이나 상급 공냉 쿨러 쓰셔도 작업까지 커버가 됩니다 어 그냥 트윈타워형 쓰시면 될까요 그러면은 200W 인적까지 쓰더라도 버티니까요 트윈타워형 공랭쿨러 쓰시는걸 권장은 드릴게요 여러분 게임밖에 안한다 치면은 일단 13900은 게임밖에 안해도 순행을 써야됩니다 순행 쓰시는게 맞고 13700K 같은 경우에는 900 말고 얘는 트윈타워형 공랭쿨러 쓰시면 됩니다 그냥 쓰면 안되나요? 하는데 얘는 조건에 따라서 여기서 전력소비는 조금만 더 증가하면은 여러분, 보드 좀안 좋은 거 쓰면 못 버텁니다. 니가 그걸 어떻게 안 돼요? 제가 박교포 B660에 돌려보니까 못 버텼어요. 걔는 90도 그냥 후방까지 나왔거든요? 인케이스에 박교포로 돌리니까. 어... 여러분, 뭐, 가성비 찾는다고 B660 좀 저렴한 보드, 게임X 박교포에다가 팔라딩 집어넣고 13700K 쓰면 게임에도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그, 13700K나 13600K. 게임밖에 안 한다더라도 어지간하면 트윈 타이어 5만짜리 공랭 쿨러 다시고요 13,900만 순행을 써주세요. 게임밖에 안 한다는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팔라딘으로 게임밖에 안 하면 돌릴 수 있습니다. 작업한다 그러면은 팔라딘도 좀 불안한 온도가 나온다. 근데 뭐 RC410이라든지 아니면 SE120 이라든지 조금 더 성능이 떨어지는 원타워, 싱글타워형 2, 4만짜리 쿨러. 그런 애들은 작업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만삼십백 개의 작업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대충 그렇게 여러분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한 3일 가까이 제가 테스트한 영상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쿨러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생방에서 그만 좀 물어보고요. <웃음>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바이바이